오해로 30대 중반 제약 회사 대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의 속사정을 들어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못했지만 부모님과 친누나 그리고 저까지 우리의 가족은 교육자이신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스러운 보살핌, 가정교육을 잘 받으며 화목한 가정 아래에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았던 저는 학창시절부터 주변의 친구들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주변 친구들 모두 저를 좋아하고 믿어주었기에 살면서도 인복이 많다고 느꼈고 저 역시 평소 친구들을 잘 챙기고 아껴주었죠. 그렇게 서울소재모대학교 공과대학 전기 정보공학부에 입학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국내 모 대기업에 일사천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10여 년 정도가 지나고 저는 대리에 진급을 했고 한창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중 저는 친한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 친구의 생활고 이야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것이지요. 결혼도 한 녀석이 쌀조차 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것이 일상이었고 공과금도 휴대폰 요금도 낼수 없어 일상생활이 마비가 된지 오래되었다는 친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월세도 수개월 밀려서 주인에게 나가 달라는 내용 증명을 받아 당장 이사도 가야되고 아들 어린이집도 못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그 친구와 나눴던 소중한 추억과 재밌는 경험들, 취업 준비로 힘들 때 저에게 큰 위로를 해주며 술 한잔 사주던 둘도 없는 친구이기에 저는 주말에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만나자마자 그 친구에게 어째 그리 사냐고 큰소리부터 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냐고 말이죠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최후의 통척도 아니고 곧 죽을 것 마냥 매가리 없이 축 처진 모습에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친구의 사정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무슨 기질 졌는지재수씨와 아이는 처갓집으로 피신해 있고 본인은 집에 있어 투자자들의 독촉을 받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를 곳에서부터 오는 전화를 매일매일 받고 수제로 들어오는 문자를 보는데 착착하더군요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신용과 직장을 무기로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가족과도 같은 그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못볼것 같아 그 돈을 모두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서 잘 살아보자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이때 코로나 사태와 경기 침체로 인해 세상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희 일상생활에는 크게 변함이 없었고 저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친구에게 건네주었던 그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 모두가 가족같이 생각하였고 신뢰가 두터웠던 터라 저 말고도 모두가 대출을 하여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돈을 건네주었다고 하더군요. 빚은 6천만원이었고 이 돈들을 한결같이 여 6명이서 빌려주었습니다. 바보같이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한답시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 친구는 빚을 다갚고 남은 사목으로 재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수상함을 연인한 친구가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맞추어 보니 이렇게 된 상황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써야 했지만 세상이 돈을 번다고 하니 처음에는 본인도 그리 될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초기 예상과 달리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죠. 절만 하면 한 번에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 친구는 대출을 하였고 돌고 도는 투자 실패와 자금 융통은 그를 벗어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깊었던 일 7명의 우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로 나쁜 말만 하고 남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 친구와 우리 모두는 매일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돈 빌리지 말자 수준에 맞게 생활하자 부각하지 말고 남에게 손 돌리지 말자고 다짐해왔었는데 그 오랜 기억을 까먹지만 않았더라면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며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는 털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마음속으로 사치고 있죠. 이 친구들과의 소중했던 추억들 상상치도 못하게 생긴 나의 기재 하루 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쳐나가야 하나요?